단일 단일 영양분에 대한 네. 역할에 대한 진술이나 네. 어그 이런 섬유질이나 뭐 이런데의 역할 또는 네. 그 음식으로부터는 뭐 고립적인 것을 우리가 그들을 찾을 수 있고 네. 어 그래서 네. 그 그래서 이런 그 단일 영양분은 네. 어, 자주 무시 무시되거나 또는 네. 어 그 영양분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네. 하면서 네. 단순해지는데요. 네. 어, 여기까지 그 네. 영양분을 그러니까 네. 어, 그 맥락, 그러니까 뭐 밖에 있다는 얘긴데 음식 맥락 네. 밖에 네. 이런 네. 단일 영양분은 그래서 음, 그러니까 분리돼 있다는 얘긴데 단일 영양소가 네. 네. 네. 네 그래서 P 파트는 네. 이러한 조수, 아니, 이러한 서, 그, 서투른, 서투른 번역은 네. 그, 관찰되는데 만족스러운 그, 관련을, 그, 단일 영향 그리고 그 병상이에요. 네. 또는 어, 그 관계에 대해서. 네. 어, 그래서 이러한 그, 과학자들은, 영어 과학자들은 또한